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교통사고 수술 후 합병증인 급성 신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교통상의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1-2호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망 진단서상 선행 사인은 교통사고, 중간 선행 사인은 하악골 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 고혈압, 당뇨 추정,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위원회 판단 본권 교통사고와 피보험자 사망간의 인과관계 존부. 국가수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사망 원인을 심장병변에 기인한 마취 중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수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심장 등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온 점을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하였고 피보험자의 상해 상태가 중상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인한 지방색전증 등에 의한 심장병변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자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해 상해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